아, 지금 이도 가자. 응? 가 봐, 응? 가 봐, 가 봐. 너도 가, 너도 여행 가. 지가 다지어옴뒤 이도 여행 가. 넓지? 평소 집 팔리다 나올게. 한명 도와도 될것 같지요. <웃음> 어. <웃음> 귀여워라. 여기 짐 채우면 이러고 있는 거 진짜 귀여운데. 닫으면 어떻게 되지? 웬만한 개들은 무서울것 같은데 얘는 귀여워. <웃음> 트림은 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어, 이게 뭐 하는 짓이야. 들어가주세요. <웃음> 이게 뭐 하는 짓이야. <웃음> 잠깐만 들어가주세요. 너무 믿어. 이게 뭐 하는 짓이야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안나오 <웃음> 귀여워. 아이 얼굴을 꼭 대고 있어. 여기 들어가셔야 돼요. 여기 끝까지 들어가셔야지. 여기. 어? 장난감도한 챙기시고 응, 가볼게요 잘 갔다 오세요 누나 안녕해 <웃음> 잘 갔다 오세요 그거 아무도 돌려 없어 아무 독일없어요 <겨울> <웃음> <웃음> 아무렇지도 않아 <웃음> 저 데려가면 되겠는데? <웃음> 아무렇지도 않아, 진짜 잘 갔다 오세요 아 웃겼어 안녕 웃긴 거아지야 웃긴 강아지? 웃긴 강아지? 이 장난감 싸가지고 가아 <웃음> 귀여워 오빠 앞모습을 못 봤죠? 세상 <웃음> 귀여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진짜 위기란 걸 모른다 <웃음> 설마 누나가 위기에 자기를 빠뜨리겠어. 그치? 맞아, 맞아. 들어와. 껌줄까? 엎드려? 엎드려? 너무 귀여워. 껌줄게요. 기다려. 흉 <웃음> 뭐야? 형한테 까달라 그래. 형한테 까달라 그래. 나도 까수 있는데. 들어가 <웃음> 형한테 까달라 그래. <웃음> 형아는못 까는 사람이못 까는 사람이야. 야 저기. <웃음> <웃음> 형아는 껌을 깔줄 몰라? 내가 까줄게. 들어가 <웃음> 형한테 까달라 그래. 내가 까줄 수 있는데. <웃음> 껌못 가. 이쁜 <웃음> 강아지야. 형아는 껌을 못 가?